안녕하세요. 페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존버견적입니다 성조님 존버견적이 뭐예요? 일단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은 지금 제 영상을 왜 보고 있습니까? 아이 성조님 영상 너무 재밌어서 그냥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저는 어,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어, 성조님 영상 좀 참조해서 사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예비 구매자라 치고 예비 구매자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봅니다. 일단 첫 번째 PC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긴 시간 기다리면서 좋은 타이밍에 살려고 재고 있어요. 근데 어 지금 그래픽 카드 가격 비싸고 곧 있으면 신제품 나눠서 소식도 있고 그래서 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견점만 계속 하루하루 확인하다가 딱 진짜 살만한 타이밍이라 생각할 때 사시는 무료. 이게 첫 번째. 두번째 당장 PC가 급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PC로 일을 해야 됩니다 혹은 야 이건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해 어, 돈좀 손해보는 거 아는데도 너무 컴퓨터가 사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뭐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비싸든 말든 나는 무조건 PC를 사야 된다 하는 두번째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PC는 필요해요 그리고 좀 빠른 시기에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를 재보니까 어 그래픽카드 빼고는 사기 나쁘지 않은 시기라 생각을 하는 거야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신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서 내장 그래픽으로 버티는 거야 그래픽카드 좀 사기 좋아질 때까지 혹은 뭐 저렴한 글카드 중고로 산다거나 아니면 1030 정도 꽂고 화면만 딱 출력되는 정도 수준으로 PC를 맞춰서 간단히 넷플릭스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간단한 사무나 하고 이러다가, 버티다가, 버티다가, 글카 좀 싸지면은, 그제서 글카를 달고, 제도로제대된 PC를 만들어 쓴다는 거야. 그,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세번째 부류. 나름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세번째 부류를 위한 존버형 견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유, 설명 길었네. 어쨌든, 그래서 존버형 견적은짠 거고요. 지금 3번 부류에 해당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시죠?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전부형 견적이 좋은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견적의 시작점은 그겁니다. 나의 사용용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용용도 어떻습니까?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 비교적 라이트한 환경에 필요하신 분도 있고 어, 나름 이제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라이트 환경은 어떤 거냐면 뭐 포토샵 어도비 계열 하더라도 그래픽카드가 크게 중요치 않은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음. 그 영상 편집을 하더라도 GPU가속은 안쓰고 CPU 위주로 쓰는 간단한 영상 편집 혹은 게임을 하더라도 롤 오버워치밖에 안한다 고상 게임을 안한다는 거죠 뭐 그런 분들 혹은 뭐 주식 아니면 은 영상 감상 뭐 인터넷 강의 보기 간단 사무용 이런 것들은 비교적 라이트한 환경이란 거죠 그런 라이트한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인텔 존보형 견적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더라도 3060 이하의 라인업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가격으로 60만원 이하를 볼때 그래픽카드에 투자할 수 있는 돈 60만원 이하를 볼 때는 이 인텔형 존보형 견적가는 게 좋아요. 그건 또왜 그래요? 왜 글카가 낮을 때는 인텔이 좋습니까? 글카가 낮아지면은 CPU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600X랑 뭐 여기 인텔 i5-1400 쓰는 거랑 프레임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납니다 글카가 높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요 견적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성준님 저는 그래도 3060Ti나 아니면 3070, 3080 정도도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m d 용 존버형 견적을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3060Ti 정도로 볼게요 상공 6 0에서1400 썼을 때랑 5600 썼을 때는 대부분 게임에서 1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요. 꽤큰 폭입니다. 10%면 거의 그 하나 차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게 상공 600T도 그런데 이게 상공 700이나 상공 8 0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0%씩 더 차이 납니다. 그럴 때는 20% 차이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20만 원 손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제대로 못 뽑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 라이젠 5000 시리즈, 5600이나 5800, 5900 같은 거 가는 게 좋겠죠. 그런 분들은 이견적가시고요또 다른 뭐고사 게임 말고도 게임 방송, 원콤 방송, 녹화도 같이 하고 뭐 게임 방송도 한다 뭐 이런 거나 아니, 고화질 영상 편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코딩 시간이 엄청 길때 뭐 음악 작업, 렌더링 다중코어가 중요하신 분 있잖아요. CPU 스레드스가 아주 중요하신 분 그런 분들은 요 존버형 견적감이 좋다는 거죠. AMD요. 그렇게 양자택일를 우선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저는 인텔 견적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교적 라이트한 환경에서는 1 4 0 0이나 11500이면 아주 훌륭한 CPU예요. 저 정도 용도에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CPU죠. 다만 여러분이 내장 그래픽으로 버틸 생각이 있다면, 이걸 사면 안 돼요. F 붙은 거 사면 안 됩니다. F 붙은 거는, 내장 그래픽 비활성한 모델이라서, 외장 그래픽을 따로 달지 않으면 화면이 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을 버틸 분들은, 1번 아니면 3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성준님, 아, 저는, 그, 1030이나, 아니면 중국 글카를 달 생각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1,400F를 고르십시오. 그렇게, 일단 선택을 합니다. CPU 선택에 좀더 도움을 주자면 인텔의 내장 그래픽은 진짜 롤밖에 안 들어가요. 롤도 옵션을 타입해야 됩니다. 이걸로 오버워치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오버워치 중목도 힘들고 피파도 렉 걸립니다. 차라리 들어가 게임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나는 약간 더 좋은 그래픽이 필요해 이러신 분들은 내장 그래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2번 가는 거고 내장 그래픽으로 버틸 수 있는 분들. 뭐, 애초에 게임을 안 한다든지.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픽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1번, 3번 선택하면 되겠죠. 일단 선택하고 난 뒤에 쿨러 선택도 바뀝니다. 쿨러는 1,400 플러스 1,400 애플 되어 있는 건 요것들은 깊쿨 쓰셔야 됩니다. 인텔 10세대 i5 1,400은 10, 전력 소비량이 매우 낮아요. 이게 100W가 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쿨러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여러분이 좀더 나은 CPU 성능을 위해서 11500을 갔으면 이거는 일단 달아야 돼요. 적어도 이 팔라딘 400이나 RC 400 정도는 달아주신 게 좋습니다. 뭐 비싸진 않아요. 한 2만원 중반대 쿨러 다시면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조금 저소음을 원하면 트린티 다시면 됩니다. 트린티 화이트로. 자, 그리고 보드는 공룡이에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560M 프로4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 생각해요. 충분히 큰 박렬판 괜찮은 전원부, 레모보도 되고 뭐 기본적으로 3200램 적용도 되고요. 1400L, 11500L 이게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서 베스트로 추천하고 여러분이 좀더 안정적인 거. 초기나 후기 불량률이 적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더 비싸더라도 터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만원 정도 더 비싸져요. 터프 플러스 거기에다가 혹시나 나는 좀더 좋은 걸 원해요. 그리고 저는 11500이 아니라 11600K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Z590 토피도 가시면 됩니다. 듀얼렌으로 렌 하나가 망가져도 커버를 쳐줄 수 있는 데다가 램오버가 좀더잘 되고 Z보드니까 CPU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보통 1만 400이나 만1500 정도 갈 때는 1번 아니면 2번에서 멈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드를 선택하시고요. 메모리는 삼천전자 메모리 3200짜리 가는 게 제일 무난해요. 아, 성주님 저번에 레모버할때 2666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2666 메모리가 옛날에는 c 다이로 거의 왔었는데 요새는 c 다이로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용한다고 레모버가잘 된다는 장담이 없으니까 3200, J100 표준 램 그대로 쓰시거나 아 그래도 램오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론 램 쓰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가 램타만 넉넉히 풀어주면 램오버가 사선 램 보다 오히려 잘 되는 편에 속하니까 양자택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F가 안 붙은 CPU 사신 분들은 그냥 그래픽카드 미구매로 전보 타시면 됩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요. 하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은 GT73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로 롤도 옵션 타입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나마 인텔은 이제 가속 기능을 잘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런 거 가지고도 4K 지원은 됩니다 4K로 뭐 유튜브 본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요 은 어... GT1030은 그럼 누가 쓰는데요 이1 0 3 0은1만0 음... 0 F 썼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없다 하신 분들이 저걸 골라야 되겠죠 아니 성준님 일단 근데 저1030 쓰면 더 비싸잖아요. 그럼 1400F에 1030 쓰는 것보다 1400노어 쓰고 내장으로 버틴 게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1030 수준쯤 되면 1030 D5쯤 되면 750Ti랑 비슷한 성능이라서 롤 풀업 되고요. 오버워치 중옥 가능하고요. 피파 중상옥 가능하고요. 그 외에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저사양 게임도 있잖아요. 음... 어떤 게 있더라?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스타 같은 것도 잘 돌아가고, 어, 카스도 솔직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카트라이더라든지, 던파, 이런 것도 돌릴 수는 있는 거죠. 내장 그래픽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캐주얼 게임, 사양이 높지 않은 게임 위주로 즐긴다 하신 분들은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1030 가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보다는 약두배 정도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하지만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더잘 나오는 거지 자1030 가지고 어, 저는 배그 할 건데요 1030 가지고 검사삼할 건데요 그것도 좀 힘들어 아성준님뭐 그러면 디아2 레저렉션은요? 아니 뭐다 안된다고요? 성도 조금이라도 필요한 좀 고사양 게임이란 얘기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안들어가요 제대로 그래서 고사양 게임 그냥 포기를 하세요 말 그대로 캐주얼 게임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성조님 저는 존버를 타더라도 그래도 좀 중고사양 게임 요새 인기 있는 게임들도 하고 싶은데요 특히 뭐 DR 리, 리젤렉션 정도는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나 솔직히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 3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1060을요 1060 정도 되면은 1650이랑 성능이 비슷해요 RX 570하고도 비슷하고요 어? 그럼 상당히 괜찮네요 네 옛날에 PC방 주력은 1060이었습니다 어, 그럼 저거 중고로 사서 쓰면 은 좋은 것 같은데, 송조님 전부 안하고 쭉 쓰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060에 50% 이상은 뭐다? 채굴에서 구르다 온 놈이에요. 이거 진짜입니다. 17년도 채굴 엄청 붐 일어났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1060이 공급이 안 됐습니다, 시장에. 기억하신분 기억할 겁니다. 그동안 전부 다 채굴에 빨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1060 대부분 제품이 중고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했던 게 아니라 PC방에서 엄청 굴렀거나 아니면 채굴용도로 구르던 놈이기 때문에 AS가 끝난 폭탄이에요. 얼마 사용 안 하고 고장나면은 그냥 30만원 날리는 겁니다. 가격이라 싸면은 사실 내가 그냥 이거 뭐, 날라가면은 중고나한테 사면 되죠. 이런 얘기하고 쓰라 그러거든요. 근데 무려 지금은 25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합니다. 가격도 비싸요. 그다 러 보니, 주관적인 견해로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사양게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당장 예산을 아끼고 싶기, 싶다면 그럼 선택 여지는 없겠죠. 뭐 RX 570을 쓰거나 1060 3기가를 쳐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을 넣어놨어요. 추천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자 그렇게 여러분의 용도에 따라서 1, 2, 3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P31 쓰시면 됩니다. P31 제일 무난해요. 근데 P31 500기가 가 1분모레는 이미 품절이라서 뭐 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970 에버플러스 쓰시거나 사실 980노마 쓰셔도 어떻게 됩니다. 디레미스라도 뭐 여러분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크게 성능 자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 성주님 요새 웬디 블랙 SN750 어때요? 물어보신 분 많은데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능 잘 나오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도 괜찮더라고요. 조고 가시는 것도 오케이. 아, 성준님, 저는, 하, 아, 저것도 좀 비싼 것같았요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사타방식 SSD 쓰세요. 뭐, 어둡자는 SN550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S31, 이런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저 웬디, 블루, 그 사타방식, 혹은 MX500 정도 쓰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1 테라짜리 사더라도 좀 싸고요. 그렇게 SSD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파워는 어떻게 선택하는데요? 어 제가 생각에 여러분이 앞으로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안하고 내장 그래픽으로도 지금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뭐 1,400, 1,500이든 상관없이 500W 짜이 쓰시면 돼요 500W 짜이 스탠다드 중에 좀 믿음직한 막게마이크로닉 스크래치 2 500W FSP 하이브 K 500W 거기에다가 시소닉 A12 500W까지는 괜찮습니다 어, 근데 성준님 저는 그래도 내장 그래픽은 나중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글카를 달고 싶어요 한 2060이나 3060 정도요 그러신 분들은 600W로 넘어가세요. 차후 업그레이드가 3960 이하일 때는 이 600W짜리 쓰시면 됩니다. 어, 좀더 괜찮은 거 저는 좀 무리해서 3960Ti까지 봐요. 그러면 은 이거 650W짜리 쓰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어 저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좀더 넉넉한 파워 쓰면 안 됩니까? 아, 안 말립니다. 골드급 파워 쓰셔야 돼요. 뭐 시선이 그... 650 골드나 아니면 만닉 750W 골드 쓰시면 한 10만원 정도의 전기세 좀더 잡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약간 더 높은 CPU나 그래픽카드도 커버 칠수 있기 때문에 차후업그레이드좀더 용이하긴 합니다. 둘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 때는 요거까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3 6 0이일 때, 3 6 0 t i 까지 볼 때, 아니면은, 나중에 CPU랑 그가 같이 업그레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놨다면요. 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파워를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마지막은 이제 케이스 얘기해 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 그러면은, DK200이나, 벤티 C40 정도 가는 게 무난합니다. 둘 다, 기본 6펜 지원하고, 마감 같은 건좀 형편이 없긴 하지만, 어, 일단, DK200보다, 요 벤티 C40이 약간 더강판이 두껍고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C40이 조금 더 커서 조립하기도 약간 더 편해요 뭐 그런 것 빼고는 둘이 어 충분히 저 정도 사양을 커버치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이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차후에 좀 괜찮은 그래픽카드 살 생각이 있고 혹은 음 필요는 없지만 공략 말고 순행으로 짜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해치8이나 S830 정도까지도 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인텔용, 전보용 견적은 1, 2, 3, 4. 요 케이스 중에서 선택하시면 아마 무난하게 쓰실 거예요. 자, 일단, 손주님 얘기는 잘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짰을 때 가격은 얼인데요 음, 1,400에 기본 쿨러. 아까 얘기했죠? 1,400은 쿨러 안 써도 된다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 여러분, F4 하면 내장 그래픽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말 사서 내장갈팩을 사용한다 치면 한 65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될 겁니다. 뭐 조립공비 생각하면 7 0만 조금 안되겠죠. 그러면 은어 이거 가지고 뭐할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단한 사무용도 그리고 라이트한 영상 편집 뭐 포켓급 영상 감상까지도 가능해.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안들어갑니다. 롤도 옵션 타입에 될 정도고요. 나머지 게임도 거의 다안들어간다 보면 돼요. 뭐 덤파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게임은 포기하고, 대충 그냥 사무용도로, 집에서 가정용으로 인강보험을 쓴다. 고그 정도일 때, 조게적합하고요 11,500으로 간다 하더라도 바뀔 건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더 좋아지기 때문에, 롤이 중업이 아니라 중상업이나 상업 정도로 할수 있고, 거기다 CPU 성능이 좀더 좋아지기 때문에, 차후에 3060ti까지도 11,500이면 커버한는데별 문제가 없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가격이 올라서, 부품 가격이 73만원 정도, 여러분이 조립금이 포함하면 한 70만원 후반대 정도 살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양자태기를 해서 내장 그래픽이 있는 견적 볼수 있고요. 아 역시 내장 그래픽으로는 뭐 되는 게 없네요. 저는 이제 좀더 괜찮은 거 쓰겠어요. 그래서 1030 넣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 영상 감상 뭐 이런 거는 이, 이거하고 이별 차이 없어요. 내장 그래픽 쓰는 거랑 별 차이 없고 어뭐 간단한 포토샵 영상 편집도 사실 내장 그래픽 쓰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장 그래픽 시스템 메모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래도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도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긴 해요. 이 그래픽카드 달았는 게. 이게 돈을 막뭐 10만원 투자한 만큼 차이 난다고 얘기는 못해도, 내 생각에는 한 5만, 6만 투자한 만큼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하여튼, 거기에다가, 롤 상호, 풀업도 가능하고, 오버워치 중업 정도도 돌아가요. 그 외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피파 같은 거 중상업도 되고 카스 같은 것도 돌아가고요. 조금 더 캐주얼, 캐주얼한 게임의 폭이 넓어진다. 국게임 같은 거 약간 더잘 돌릴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사양 높은 게임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럼 견적이 얼마나오던대요 음, 쿨러 뭐공랭을 달고 GT1030 달아봤자 요 앞에 견적에서 한 10만원에서 1 4만 밖에 초, 추가가 안됩니다.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나죠. 그래서 이 견적 가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견적 갔을 때 나중에 GT 1030을 중고 시장에 판다 그러면 6만 7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는 손해는 그보다 더 적다는 거. 지금 말한 것처럼 12만 원까지도 차이 안 나요. 한 5만 원, 6만 원 손해 보겠죠. 그 정도밖에 안 본다는 거 설명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00F나 뭐1500 정도에 1060 하고 조합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견적이 좀 많이 크게 올라요. 거의 100만원 돈 합니다. 한 중고 글카 집어넣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에이스 끝난 거, 뭐, 4년, 3년 이래 구부르던 거 집어넣어도, 한 95만원 해야 돼요. 거기에다 뭐, 조립공비, 이런 거 생각하면 100만원 가까이 줘야 되는 거죠. 일단, 어쨌든 이렇게 100만원 짜면은, 베이커 국민옵션, 디아트 레저렉션 중호. 뭐, 그 외에, 여러분 알고 있는 대부분 고상겜도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디비전이라든지, 뭐, 사이버 펑크라든지, 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배트필드라든지 이런 거다중업 정도는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진짜 게임을 하면서도 존버를 탈수 있는 거죠. 다만 엑스는꽤 크게 올라가고 1060이 AS가 없는 폭탄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차후로 중고로 팔때 여러분 그렇게 원활하게 살수 있는 시기에 이거 중고로 팔거 아니에요. 그러면 1060이 AS 없는 제품의 중고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나겠죠. 내가 샀는 가격이 3 0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거를 다시 되팔하게 되면 한 십몇만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지금 시장 이렇게 이 되기 전에는 원래 1060 3기가 중고는 13만원면 샀어요. 하여튼 그것도 이제 가, 감안하시고 위험부담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되는 견적이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인텔 존버형 견적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까요? 음... 이 정도만 뭐 그래도 이 두개 정도면 여러분 존버한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성준님 저는 라이트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때는 이거 가라면서요 네 그러면 라이트하지 않은 AMD 견적 한번 보죠 AMD 견적은 일단 우선 추천은 5600X나 5800X를 저는 더 추천합니다 저게 1030 꽂고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3060 이하의 그래픽카드를 업드할 예정이거나 그러니까 좋은 그래픽카드 안 쓴다는 거야 혹은 아예 저는 그래픽카드 안 달고 쓸것 같아요. 뭐 게임은 안 하는데요 거의 뭐 그러신 분들은 이세자는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세잔의 CPU 성능은 경쟁사의 11세대 i5랑 비슷한 성능이 나와요 5600 기준으로 5700은 경쟁사의 i7이랑 비슷한 성능이 나오고요 근데 내장 그래픽이 비교가 안됩니다 내장 그래픽이 1030 수준이에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텔 내장 그래픽은 1030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겠죠 절반이나 60% 성능밖에 안나옵니다 근데, 이세장 같은 경우는 1030하고 업치락뒤 치락하는 성능이 나옵니다. 아주 뛰어난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장으로 끝까지, 끝까지 쓴다! 혹은, 조금 낮은 등급의 글카 업그레이드 한다 할 때는 2번 선택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고사양 글카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그냥, 닭 1번이에요. 닭 1번. 잘 생각하세요. 판단하세요. 어, 그러면 성주이 3번은 뭔데요? 3번은, 일단, 그래픽 카드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작업을 당장 하고 있고, 나는 멀티 성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효과를 보는 렌더링 인코딩 작업 위주로 하고 있다. 여러분 렌더링 인코딩이 뭔데? 자꾸 물어보던데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영상 편집 아니면 음악 편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인코딩 영역에 속합니다. 렌더링은 여러분이 뭐 흔히 보기 힘든 작업 용도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티 성능이 좀 필요한 그래픽 렌더링 뭐 이런 거 GPU로 안 하더라도 CPU로도 하기도 하죠. 하여튼 뭐 그런 시뮬레이션 이런 게 계열 고른 거는 5900X 가는 것도 괜찮아요 심지어 뭐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도 나름 멀티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5900X가 좋긴 합니다 지금 가격도 괜찮고 하여튼 근데 3번은 우선 선택에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겠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음, 일단 2번 선택있는걸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2번은 CPU 쿨러로 좋은 거쓸 필요 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팔라딘 400이나 트리니티만 써도 커버가 돼요 5600G나 5700G는 실제로 뭐 PBO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TDP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TDP 제한은 뭐 전력 공급량 제한이 걸렸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쿨러는 필요 없고 저 정도로도 커버가 되고요 5600X도 사실 저 2-3만짜리 공랭 쿨러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5800X를 타워형 2-3만짜리에 커버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실 분인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쟤는 피 b o 를 키든 안 키든 기본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구조상 여러분이 2열 순행 정도 써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혹은 상급 공냉을 써야 돼요. 상급 공냉은 순행보다 온도도 못 짰는데 가격은 더 비싸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5,800을 쓴다고 했을 때는 대충 이루큐맥스2 4 9이나 360, 뭐 레드핏 280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3번은 여러분이 5,900X 쓸때 5900X를 피비워 켜서 확실한 빵빵한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는 저 리안니 갤레드 360이나 아니면 NZXT 크라켄 X73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CPU에 맞춰서 쿨러를 고르시고요. 그렇게 고르고 나면은 어, 5900X를 빼고 나머지 CPU는 저는 이제 터프 B500 플러스나 아니면은 박격포 B500M을 쓰시는 건 권장드립니다. 둘이 차이점이 뭔데요. 전원부는 박격파가 좀더 좋고 박격파 가격도 좀더 싸고 박격파가 레모도좀더잘 됩니다. 어? 그럼 성준님 터프 왜 넣어놨어요? 박격파가 더 좋다는 얘기네. 짱짱맨이네. 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넣어놓은 터프 게이밍 비오공 플러스는 M이 안 붙었잖아요. 이 수식어가 없다는 건 미니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때 3슬롯 까득 차는 것들은 이 박격포로 쓰면 은 일부 포트가 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 풀사이즈 보드는 포트가 가림이 없어요. 더불어서 터프보드가 기본적으로 초기불량이나 후기불량도 적고요. 그리고 저 수입사를 뭐 대원이나 스티컴으로 선택하면 AS도 MSI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입체도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고요. 물론 뭐 전원부가 5600이나 5 8 0 0기에 부족함도 없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일단 이거를 우선 추천드리고 아, 난 레모버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박교포를 추천드릴게요. 성주님, 내가 알기로는 450으로도 돌아간다 그러던데, 5600은. 어,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이 빡빡하다면 아수스토프 B49M 프로게이밍 쓰시거나 아수스토프 게이밍 B49M 프로S 쓰면 됩니다. 프로S랑 프로게이밍이랑 뭔 차이인데요. 프로S가 방열판이 조금 더 크고 드라이브 모스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낮고 전원부 온도가 낫습니다 이거 5900 빼고는 이걸로도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세장 두 종류 다 커버되고 그리고 라이젠 5600X나 5800X도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 550이든 450이든 세장 쓸 때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식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꼭 구매처에 업데이트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성능 저는 5900인데요. 5900은 위에 박교포 으면안 돼요? 써도 되긴 돼. 하지만 5900X에 제가 박교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5900X를 내가 뭐안돼 쓴다 그랬어요?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한다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렌더링 인코딩을 자주 하다 보면은 그 많은 데이터를 여러 하드나 여러 SSD에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USB도 자주 쓰고요. 그럴 때 B550, B450 보드는 이 X570보다 대역폭이 훨씬 적어요. 8분의 1이거나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장치를 꽂았을 수 있고 작업할 때좀더 원활하게 여러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xo70 터프 플러스나 아니면 xo70 프라임 프로를 가는 게 상당히 괜찮아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900x는 요걸 먼저 권장을 드려요 물론 여러분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박격포로도 사용되고요 은뭐 박격포 아니면 차선책으로 게임의 엣지 같은 것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450에 넣지 마세요. 성능 자가 생깁니다. 포트도 너무 부족하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 CPU에 맞춰서 보드를 선택하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용량은 진짜 작업 위주로 한다고 하면 16기가 두개 넣어서 가시고요. 뭐 게이밍 위주로 쓰시거나 라이트한 작업 위주로 한다고 하면 8기가 두개 넣으시고요. 종류는 여전히 삼성전자 3200 메모리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요새는 레모브잘 안되기 때문에 2626 가는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마이크론 메모리 가서 램타 풀고 약간 더 레모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진짜 맘먹고 레모버 할 생각이 있다면, g s k i l l Trident CL14 3200 메모리 사용하십시오. 대부분 경우, 3733에 CL16, 16, 16, 36, 34 정도는 쉽게 들어갑니다. 전화 1.4 정도 주시고요. 어, 특히, 여러분, 이 세자나 쓴다 그러면은, 3733이 아니라, 4,200으로도 수동 오버가 저램 쓰시면 은 별로 어렵지 않게 들어가요. 램타도 좀쪼일수 있고요. 그 경우 내장 그래픽 성능이 거의 20% 가까이 폭넓게 올라가기 때문에 세잔 쓰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저 메모리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1, 2, 3번 본인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요. 메모리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5 7 0 0 5600G, 세자는 그래픽카드 미구매로 존버를 합니다. 안살 거예요. 사더라도 3060 이하로 살 겁니다. 일단 존버를 탑니다. 어, 이 세자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 성능은 5600X보다 살짝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10% 정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게 경쟁사의 i5 11세대하고 비슷하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무려 GT1030급이기 때문에, 뭐, 영상 감상, 롤, 오버워치 같은 거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죠. 특히 영상 감상할 때 플레이드 모션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드 모션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내 입으로 얘기해 주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야구 영상이나 아니면은 덕질을 하기 위한 애니 영상 볼때 그때 참 좋습니다. 자,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한번 적용시켜서 보시면 알것 같고요. 음, 5600G나 5700G를 안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5600X, 5800X, 5900X를 보신 분들은 GT1030이나 아니면 1060, GTX 요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특히 GT1030 살때 D4가 조금 더 싸다고 D4 쓰신는 분인데 D4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D5보다 30에서 40% 성능이 떨어집니다. 꼭 D5 사시고요. 이건 뭐잘 쓰다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지금 당장 11만원에 사고 중고로 팔 때는 7만원, 6만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750Ti랑 흡사하 성능인데 750Ti가 좀더 비싸기 때문에 750Ti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7 0 t 요새 재생산안하더라고요1030 그냥 쓰시고요이 정도 성능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워치 충업 정도까지는 들어가고요롤 상업 가능하고, 피퍼 중상업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주 고사양 게임. 뭐, 사실 중사양 게임은 배그도 잘안 들어가고, DR 리젝션도 상업으로 잘안 들어가요. 안, 아니, 그냥 안 들어간, 상업으로는 안 들어간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사양이 높다는 게임은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 성, 성준님, 저는 존버 타더라도 좀고사양 게임도 즐겨야 돼요. 뭐, 로스트 아크도 해야 되고, 디아 레저렉션도 해야 되고, 뭐, 배틀그라운드도 즐기고, 아, 이런 것들 중업으로 할수 없을까요? 그러면은, 어, 폭탄이지만, 지퍼스 1060 혹은 RX570 중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둘다 보통 지금 AS는 없을 거기 때문에, 주관적 견해로는 시한 폭탄이에요. 특히, 뭐 RX570이든, 1060이든,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채굴에 끌려갔거나 PC방에 짬박혀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아 지금 진짜 기대수명 팍팍 떨어지는 그시예요산지 얼마 안 돼서 고장날 수 있다는 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거 가하고 이거 사서 존버 타세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없어요. <웃음> 지금 1650도 50만원, 40만원 후반 50만원 줘야 되더라고요. 1660 슈퍼는 막 70만원 하던데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여튼. 손해보다 생각하고 사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마, 대팔 때, 그래픽카드 충분히,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대팔고, 딴거살 테니까, 그대준 되면은, 샀는 가격의 절반도 못 받을 거예요. 손해가 좀 큽니다.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하실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1, 2, 3번 중에 선택하시고요. SSD는 P31 가장 추천. P31 구하기가 힘들거나, P31이 좀 비싼 것 같다 싶으면은, SN750 블랙 쓰시면 되고요. 나는 삼성이 좋아. 나 삼성 팬보이야. 혹은, 삼성이 정말 안정적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신 분들이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소 부족하면은 하이닉스 x 3이나 s 3이에요 웬디, 블루, 사타 방식 혹은 MX50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SN50이 얼마 전에 하향을 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요새는 SN50 제가 별로 추천 안해요 파워 같은 경우는 5600G, 5700G 나중에 3060 정도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다 아니면 업그레이드 안 하고 쓸 거다 그러면은 그냥 마이 클래시2 600이나 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K FSP 600이나 아니면은 시소는 a 1 2 b 600 정도 쓰시면 되고요. 송자님, 아 어, 저는 그 그래픽카드 좀 좋은 거랄까요? 한3060 Ti나 3070, 3070 Ti 뭐이 정도 보고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5600이나 5800이랑 같이 저 그래픽카드 짜신다고 보면 마이크로닉스 클리스트 750W 골드 아니면 GM 750 골드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성청님 내가 알기로 5600이나 뭐 5800이 3090도 커버된다던데요. 3080도 되고, 혹은 뭐 5900에 3080이나 3080 Ti 이런 거 쓰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3번 선택하세요. 850W 파워 가는 게 충분히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시소닉 GM850 쓰시거나, 아니면 델타 GPS850 HP 플래티넘 쓰시거나 이게 좀더 안정적이고 효율도 좀더 좋고요. 대신 좀더 비싸죠. 아니면... 음, G 프로, FSP G 프로 850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 케이스는 이네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시듯이 세잔 빼고는 싹다 순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순행에 간, 간섭이 없는 케이스는 H8, S830, 3000M, 타이탄글래스 혹은 뭐 DLX 2 1 정도가 괜찮아요. 물론, 이거보다 비싸고 좋은 케이스가 있지만, 굳이 거기까지 넘어갈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요쯤에 선택하시고, 그러면은, 짜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성능인가요? 어, 5600G나 5700G를 그래픽카드 없이 계속 사용한다고 쳤을 때는, 경쟁사의 5600은, 5600G는 i5 11세대랑 비슷하고요. 5700G는 i7 10세대, 11세대 사이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멀티 성능도 뛰어나고 싱글 성능도 그럭저럭 괜찮고 그래픽 성능도 GT 1030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픽카가 중요치 않은 대부분의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은 음악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포토샵 그러니까 어도비 리얼 이런거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 이하 작업들 다잘 되겠죠. 한글 뭐 엑셀 파워포인트 그 영화 감상 아니면은, 저, 인강, 이런 거, 다잘 돼요. 다잘 되고, 음, 혹시나 극할 달, 수, 달 생각이 있다면, 상공 6 0까지도 달아서, 크게 성능 차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괜찮은 견적이에요. 어, 그 옆에 거는, 5600X나 5800X를 GT1030하고 조합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CPU 성능이, 이 5600G나, 5700G보다, 약 10%씩 더 좋다는 거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얘 내장 그래픽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g t 1 0 3 꽂아봤자 별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 CPU 성능더 좋다는 게꽤 중요한 게 나중에 됐을 때 3080, 뭐 3070T, 3090 이런 거 쓰면 은 생각보다 5600G, 5700G랑은 그 게이밍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요. 10%에서 20%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성능 그래픽카드 꽂을 생각이 있다면 5600X나 5800X 가는게 저 G 붙은 애들 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폭넓게 성능 제한 없이 대부분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당장에는 뭐 GT1030이니까 롤오버 워치밖에 되지 않지만 차외의 그래픽카드 선택의 폭이 넓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CPU 성능도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까 간단한 작업류도잘 될거고 조금 더 하드한 작업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견제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차외 극화만 바꾸시면은, 어, 게임도 상당히 폼넓게 즐길 수 있겠죠. 아, 성준님, 저는 당장에 좀 고사인 게도 하고 싶은데요. 중업이라도. 그러면 이제 5600X나 5900X 사이의 CPU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세산 말고, 어, GTX 1060 중고랑 조합하면, 이 정도면 배그 국민업, 디아투 레제렉션 중업, 뭐, 그 외에 배트필드 뭐 디비전, 삼타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고사인 게임이고 불린 레드, 레데리 이런 것들 그런 거다 어느 정도 돌아가요, 중업으로. 돌아가고, 저 정도면 이제 좀 작업도, 그래픽카드 약간 타는 작업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요. 그래서 고화질 영상 편잡이나 음악 작업, 렌더링, 인코딩 같은 게좀더 특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짰을 때는 가격이 조금 달라져요. 자, 1060에 5800X, 850 골드 나중에 이거 850 골드 넣었다는 거는 어, 한 3080까지 업그레이드 본다는 거죠. 3080이나 3080TI까지. 그때는 당장에는 1060중간 넣었기 때문에 130만원 중반. 어, 공비 포함하면 140만원 정도될 거고요. 5900에 순액 넣고 1060에 850은 플래티넘급 간다 그러면 한 180만원 정도 공비 포함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에다가 한 150만, 160만 주고 3 0 8 0딱 꺼주면 은 이야 CPU 성능도 쩔고 그래픽 성능도 쩔게 되는 거지. 이 어, 앞에 거는 GT1030하고 조합이니까 그보다는 좀더 싸요. 5600X에 공랭 쓰고 1030에 750골드. 750골드 넣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듯이 3060Ti, 3070, 3070Ti 정도 쓴다고 봤을 때요거 넣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100만원 중반 정도가 100만원 중반이 아니고 105만 원 정도가 공비 포함해서 어, 견적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1030 빼고 여기에다가 3070 이런 거 넣으면 좋겠죠. 5800X 요거는 이제 5600X 보다는 약간 멀티 성능을 좀더 치중한 요런 견적. 그리고 순액 넣고 1030, 850 골드. 850 골드 넣은 거 보니까 요것도한3080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한 130만 원 정도의 공비 포함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3080이 포함된 견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넣겠다 하고 미리 짠 거예요. 좋은 보드와 좋은 파워를 넣어서요. 하여튼 그렇게 짜면은 나중에 존버했을 때 대부분 그드을별 문제 없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생각에는 12세대 CPU가 나오더라도 당장의이 인텔 5000, 아 인텔, AMD 5000 시리즈보다 월등히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견적으로 나중에 3천 시리즈 넣고 존버 타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존버 연결적 여러분한테 좀 고성능 존버 그리고 가정용 한 중사양 존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어때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송조님 왜 저사양 존버는 없나요? 뭐 저사양 존버 따로 있습니까? 그냥 1010에 1030 넘으면 끝이지 뭐 존버할 것도 없잖아 1 0 1 0 0에 뭐, 업그레이드 하죠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겠어요잘 쳐져봤자, 1650인데. <웃음> 그거는 그래서 그 영상 따로 안 찍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내장 그래픽 쓰면 되고요. 그런, 그런 견적 가지고는. 100만원 이하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지금 존버 견적이, 하, 최종 금액이 100만원, 그,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존버 견적이 나오기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어요. 아, 딸랑 존버형 견적 두개 설명하는데, 40분 가까이 걸렸네요. 설마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거 아니죠? 여튼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자막이 없더라도 발음이 그리 부정확하진 않았죠? 어, 여러분 충분히 볼만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나 많이 불편하다면 자막 다음에좀 달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밑에 달아주세요. 그럼 내가 다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꼭 달아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진짜 월간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